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어, 그동안 요 최근에 온 나라가 어, LH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마무리가 어, 다시 또전 국민의 토지까지 어, 중과가 되는 걸로 정책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밀려올 파도를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어, 토지도 이제 사지도 팔지도 못해. 그러면 계속 돈은 풀리고 있는데 다시 이 돈들은 주택 쪽으로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토지는 뭐꼭 사야 될 필수제는 아니지만, 어, 뭐 이왕 온뭐 여기저기 다 세금 규제가 있다 하면, 어, 다시 이제 주택 쪽으로, 아니면 다시 토지에 투자를 한다면, 어, 그냥 도심 안 속으로, 설모가 더 있을 그런, 어, 땅 쪽으로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자금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생각들을 해 보고요.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조세정책은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깊이 좀 경청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정책이면 참더 고마워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이렇게 받을 그런 정책을 너무 쉽게 뚝딱뚝딱 그냥 책상에서 며칠 만에 뚝딱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참 신기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 두루두루 좀잘 살펴서, 어, 그 다음에 미칠 그 영향과 그 파장까지 다 살펴서, 심사숙고에서 정책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유튜버님이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LH 그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잘못된 그거를 좀 바로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직자 너희들 내부 정보를 함부로 이용해가 잘못했지 그러니 국민들 당신들 세금 더 많이 내세요 <웃음> A가 잘못했는데 벌은 B가 받고 있는 어, 그런 거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해 주셔서. 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세금이니만큼 어, 오늘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어, 사고 팔때 어, 순서를 어, 나름 이렇게 팔았는데 남아있는, 제일 마지막 남은 집은, 어,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산 걸로 치주는지, 그것도 날짜 잘못해서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는데 과세가 된다든지, 뭐 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였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국세 정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그 3월 9일자에 올라와 있는 어, 사전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자료를 근데 세금은 알더라도 돌았으면 또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또 헷갈려요 진짜 그래서 한 번씩 또 검토를 해두는 게 아무래도 더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어 이게 보시면요 2021년 1월 1일 현재 질문이 질문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2021년 1월 1일 현재,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말고 올해 에 현재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가 하나를 팔았어요. 2021년도에 팔았습니다. 하나를.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으로 하나를 팔았고 요하나남은요 집을 요 질문을 쭉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뒤에 다시 집을 하나를 더 샀어요. 어요 다시 일시적 이주택이 되어가 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어, 이게 154조 제5항에 따라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었습니다.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의 주택의 취득일임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뭐요런저런 세모 네모 집들이 있었어요 여기 다 팔고 어 2021년 이후에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 이게 일시적 일시적 이주택이에요 일시적 이주택 그럴 때요 하나 팔고 나면 남아있는 요 집은 어 이거 뭐 판날로부터 계산을 하는지 얘가 제일 처음 샀던 그날부터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볼까요 어 먼저 답변이 아주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답변을 보기 전에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보면 사실관계 어 2009년 6월에 서울에 있는 a 주택을 사셨네요. 2009년 6월에 a를 먼저 샀습니다. 09년 6월에 그리고 2016년 12월에 b 주택을 샀어요. b를 16년 12월에 그리고 2017년 어, 2월 17일에 시주택을 또 샀네요. 17년 2월 17일에 어, 그리고 2019년 어, 7월에 D를 또 샀습니다. 19년 7월에 이월이었죠 어, 이렇게 샀어요. 아이거 부자입니다. 이분은 하나 둘셋넷 집이 네개가 있는데 어, 2019년 10월에 요 이후에 19년 10월에 비주택을 팔았습니다. 얘를 언제에 2019년 비처분을 2019년 10월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B는 없어졌죠? 처분을 했고 과세로 팔았네요. B는 과세를 팔았습니다. 16년이고 19년인데 하여튼 과세로 팔았네요. 집이 여러 채니까 제일 먼저 팔았으니까 당연히 과세였겠죠. 그리고 2019년 또 10월에, 같은 해에, 같은 해 10월에 D를 또 팔았네요. D를. 똑같은 해에 양도를 또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뭐 남았나요? A랑, A 안 팔았죠? C랑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A는 09년 6월에 산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C가 17년 2월에 산게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 된 거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이주택 요게 이제 이게 됐습니다. 요걸 적용받으면서, 어, A를 팔았겠죠. 일시적 이주택으로. 요 A를 또 팔았습니다.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A를 팔았네요. 그리고 이제 요 C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C 하나만. 다팔고 팔고, C 하나만 남았습니다. 요거는 2020년 1월 30일날 살았습니다. 2017년 2월이니까 아, A가 2017년 2월에 C를 샀으니까 3년을 다하면 18년, 19년, 20년 또는 1월 말일 날 팔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3년 안에 팔았고 비과세가 됐겠죠. 2009년도에는 뭐 조정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 거니까 3년 안에 일시적이 주택으로 다 팔았습니다. 그다 팔고 a b, c, a b d를 다 팔고 이제 남은 건요 상태에서는 c 하나만 남았죠. 과세로 두개 팔고 비과세로 하나 팔고 c 하나만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어, 남아있는 게 이제 C 하나 남아있습니다. 전부 다 팔고 C 하나 남았습니다. A는 비과세로 팔았고 B와 D는 과세로 팔았습니다. 요거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까 C는 언제 취득했습니까? 2017년 2월 17일 날 취득을 했는데 요거 한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 E를 산 거예요. E를 E를 2020년 2월 3일 날이 일을 다시 취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이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했대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 요 이전에 계약을 했고, 소정지역에 있다 하면, 어, 2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되죠. 2년 이내 매도. 요때 계약, 잔금을 치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어, 요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 요 상태에서, 이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요래 어, 있는 상태에서 어, 또 하나를 이제 팔았네요. 어느 걸팔았네 했더니 어, 요 상태에서 2020년 11월에 2020년 아까 요게 2월 3일날 1 일을 샀는데 C를 어, 2020년 11월에 C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C를 팔 때는 1 일을 하나를 더산 상태죠.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요 정리를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 1월 1일 이후에 앞에 그두개 과세로 다 팔고 어 일시적 이 주택을 만들어서 하나를 비과세로 도 팔았어요. 비과세로 팔고 한개요 남아 있던 상태에서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래고 일시적 이 주택이 다시 된 거예요. 이럴 때요 앞에를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이제 또 비가세로 파는 거죠. 비가세로 어, 비가세로 이렇게 어, 팔고 어, 그리고 파는데 요시는또또 잔금은 뭐 2021년 2월 25일 날 잔금을 또 받네요. 잔금은 이그 잔금은 어, 2021년 2월 25일이니까 아까 2019년 12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어, 조성 지역일 때 1년 안에 파는 것과 2년 안에 파는 것의 그또 어, 기간이 다른데 계약은 요 이전에 했고 2년 적용되는 기간 안에 했고 잔금은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기간 안에 잔금을 썼을 때 이건 또 어느 걸 적용받느냐를 같이 묻는 이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 요렇게돼 있는 거를 밑에 도표로 쭉 정리해 놨습니다 취득 취득 취득 취득 다 취득했다가 b 팔고 d 팔고 과세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a는 세금 안 내고 팔고 어, 다 팔고 나니까 c 하나 남았고 그 상태에서 어, 요나까 비과세로 팔았죠. c 하나 남은 상태에서 어, e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e 취득하고 나서 이제 c를 팔 거예요. c를 팔 거예요. 요럴 어, 때 이제 질문을 지금 우리가 챙겨보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질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어, 질문 내용은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종전주택 시를 취득하고, 조정 이전에다 말이죠. 그죠. 조정 이전에 시를 취득을 하고, 17년 8월 이전에, 그러니까 비조정 때 시를 취득을 하고,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성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이의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 이때 했지만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이게 증빙이 될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앞에 2년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종전주택 시의를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이제 물었는데 음... 볼까요, 답을. 이때, 종전주택 C를 포함하여, 이제 C와 E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제 C가 종전주택이 되었죠. 요 하나 남았으니까. C와 E를 포함하여, C를 포함하여, 4개 주택, A, B, C, D 4개를 소유하던 1세대가, 원래 아까 A부터 D까지 있었죠. 소유하던 1세대가, 이주택 BD를 각각 과세로 양도하고 그 다음 일시적 이주택으로또 A를 세금 안내고 또 팔고 어, 그리고 남아있는 거 1세대 1주택 된후 1세대 1주택 뭐만 남았습니까? C만 남은 후에 요 상태에서 신규주택 E를 샀어요.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이주택이된 거죠. 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일시적 이주택 상태로 이제 C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C를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팔고 팔고 어, 나고 없는 상태에서 1을 산 거예요. 한개 남은 상태에서 1을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시적 이주택이 돼가 이 C를 팔려고 하는데 어, 팔려고 할때 과연 이 C는 그러면 A 다 팔고 하나 된 이때부터 이제 2년을 계산을 다시 2년 보유를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C와 E가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어 C는 제일 처음, 2000 아까 17년 뭐 언제 샀죠? 이게 1월달인가 그때 안 샀습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해주는지 질문이 이겁니다. 억수로 복잡하게 왔는데요. 정리되시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일시적 이주택 가있다가 하나를 팔고 없어지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나 딱 남은 채로 얘를 안 팔고 한개더있다가 다시 하나를 더 샀어요. 다시 또 일시적 이주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처분을 할때 하나 남은 걸 처분을 할때 얘를 과연 내가 언제부터 매수한 걸로 봐주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앞에 걸 비과세로 하나 남은 거이고 비과세로 팔았을 경우에는 아마 처음 치덕일부터 봐줄 것 같고 어, 앞에 여기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고 이것도 세개까지다 과세로 팔았다. 어, 비과세 처리되는 그 3년 기간이 지나가지고 전부 과세로 팔았다. 그러면 이거 세금 내고 판 그날부터 아마 기산을 할 거고 앞에 걸 일시적 이주택을 비과세로 팔았다. 그러면 얘는 제일 처음 치덕한 그날부터 본다는 그 취지의 설명을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이해되시죠? 답변 한 보겠습니다. 답변 위 사전 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실관계 아까 A, B, C, D 쭉 해가 설명드렸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요 이전에, 어, 매수했던 거는 2년 이내가 처분기간이었거든요. 그죠? 어,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아까 계약서 뭐다 납입 그게 다 있었잖아요. 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하면 아까 여기서는 이제 시가 아까 종전주택이었습니다. 그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아까 그 다음에 마지막 그 2를 샀죠. 요거 사는 기간이 1년은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년이, 1년 이상이 1년 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를 취득을 하고 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일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시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그게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1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적용한다 해놨죠.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거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기재부 재산세과 이 어, 번호 나와있는 거의 쟁점 3을 참고하라 이래 나와있어요. 어, 기산일에 대해서는 쟁점 3을 참고하라 이래 놨으면 또 쟁점 3 참고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볼까요? 쟁점 3 뭐라고 되있 했더니 이게 쟁점 3이에요. 어,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이 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후 비가세로, 비가세로 양도 후두개 이상 집 가진 사람이 다 비가세로 팔고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외의 주택을, 그러니까 하나 남기고 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한 개만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이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팔 경우, 여기서 얘를 팔 경우, 이게 쟁점 3이에요. 쟁점 3. 그 1안에 대한 답은, 어, 요, 아까, 앞에 집, 팔은 거, 요거, 취득한 날,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다. 그냥 앞에 거, 어, 요, 세금 내고 팔았던 요 기간, 그때부터, 비과세로 팔았던 그 기간부터 계산하는 게이안이다 요렇게 돼 있는데, 사례가 1, 1과 2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례 이런 예, 어, A주택 어, A주택, B주택, C주택 쭉쭉쭉 집을 다 샀습니다. 다 사가 있는데 A를 비가세로 팔았고 A, B, C 중에 A 비가세 팔수 있죠. 왜냐하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뭐 안치고 요두 개는 일시적 이주택 상태로 요거 산 날로부터 그죠? 만뭐어 3년 지나기 전에 이걸 팔았으니까 비과세로 팔았겠죠. 그리고 나서 비를 이제 요 두개의 또 일시적 이주택을 따져서 비를 또 비과세로 팔았네요. 어요 상태에서 이제 C만 남았습니다. 그죠? C만 남은 상태에서 D를 하나 더 산거죠. 요렇게 네모짜리 두개의 일시적 이주택 된 상태에서 C를 팔은거죠. 2021년 어 이제 이후에 이거를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 기간 안에 팔은 거겠죠. 어, 일시적 이주택이면 이게 19년 그 이전이니까, 어, 2019년, 2020년, 어, 그리고 요 앞에 집은 2014년도에 샀기 때문에, 15년도에 샀기 때문에 3년이겠네요. 비가세 기간이. 그래서 2021년, 어, 요 샀던 날. 뭐 11월 안까지 이걸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일시적 유주택으로 21년도에 이렇게 팔았어요. 이거를 C를. 월두개 어, 넘어왔다가 이제 d 하나 남았네요. 어, 세금 내고 비과세로 비과세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 남은 상태. 어, 그거는고 요거 하고 사례 2는 아까 a 주택이 있고 b 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a를 이제 비과세로 팔았어요. b 하나 남았네요. b 하나 남은 상태에서 어, 하나 남게 있는 상태에서 C를 샀어요. 하나 팔아버리고 샀어요. 아까 요거는 A, B, C 다 가지고 있다가 앞에 걸 팔았고, 요거는, 어, 두개 가지고 있다가 b 가세 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C, 하나 남은 상태에서 C를 산 거죠. 요렇게 또 일시적 이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런 상태에서, 어, 또 B를,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일시적 이주택으로, 어, b 가세로 이제 또 팔았네요. 요럴 때, 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기재부에서 쟁점 3에 해놨는데, 이 어, 경우에는, 어, 전부 사례, 요 나와있죠. 1346번의 경우는 각각, 어, 1 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1 안은 뭡니까? 당의 주택 취득일. 그니까 러 제일 처음, 내가 제일 처음 샀던 그 날이 해당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오늘 이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일시적 이주택이 돼가지고 앞에 그 일시적 이주택으로 하나 팔고 한개 남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 더 사가지고 또 일시적 이주택이 됐다. 요거 다 일시적 이주택 팔고 없스가 하나 남았을 때 하나 더 샀다. 이럴 때 요거는 제일 처음 얘를 제일 처음 취득했던 그날 그날을 취득일로 봐준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시적 이주택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앞에 거를 파나 안파나 그것만 따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거를 또 세금 내고 팔았나 안팔았나 그거 챙겨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거를 과세로 팔은 경우에는 그거 앞에 거그 과세로 판 그날부터 이제 어그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앞에 거그 비과세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로 팔았나 안팔았나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죠? 아유 공부해도 해도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돌았으면 또 헷갈리고. <웃음> 그러네요. 아, 오늘도 하루가 너무너무 잘 갑니다. 어, 최근에는 어, 움직이는 어, 그 재개발 지역의 동향은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이런 지역은 토지 매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이 난 그런 지역은 약간 금매처럼 조금 금액이 다른 매물들보다 조금 싸게 나와 있는 것들 그런 매물들은 또 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지까지 이렇게 규제를 해놨으니 정말 세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뭘 사고 팔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자꾸 길어지네요. <웃음>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